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생활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차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차를 사랑하시죠 스포츠카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차의 어떤 특정 브랜드에 빠지기도 하고 차를 사랑하는 이런 장점은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차 전문가 나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잘 아시겠죠 저는 차가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특히 사람이 마시는 공기의 관점에서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의 목적이 뭘까요 차가 생겨난 이유는 뭐 단순하게는 타고 다니려고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차는 사람이 위치를 빨리 이동하기 위한 사람의 이동수단이 되겠습니다 뭐 옛날에는 가마라든지 인력거 말 자전거 나중에는 차로 교통수단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차는 사람의 위치 이동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주목적이죠 그런데 사람을 옮기려고 하는 것이 가축도 옮기고 물건도 옮기고 음식도 옮기고 나중에는 이런 기능적인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관도 좀더 럭셔리하게 만들어서 지금은 차의 어떤 기능보다는 외관 모양이 좀더더 더 매력 포인트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차는 불을 상징하는 수단 어떤 차를 모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레벨을 정하기도 하는 척도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런 차가 오히려 식이나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여러가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또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몸이나 정신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안 말고 차 바깥에서 도로에 차가 지나가면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차가 지나가는 그 공기 바람을 느끼고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런 차에 지나가는 바람을 시원하다고 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배기가스 때문에 입을 막기도 하고 또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공기가 답답해서 차 문을 열고 바깥에 공기를 마시면서 차 주위에 있는 공기를 같이 마시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도로에 있는 아스팔트와 시멘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포장을 아스팔트라든지 시멘트로 보통 포장을 하게 되는데요 타이어가 지면에 마찰을 하게 되면 아스팔트가 닦게 되겠죠 시멘트도 닦게 되고 우리가 보통 포장도로를 하는 것을 보면 나중에 10년 20년 지났을 때 아스팔트가 일부 좀 깎여 나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아스팔트 있는 시멘트 있는 돌가루들이 미세먼지로 바뀌는 것이죠 아스팔트는 석유가 증발한 잔류물이라서 기름때가 낀 돌가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가 지나갈 때는 지면의 마찰로 인해서 미세한 돌가루가 공기 중으로 휘날린다 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자동차의 발이 뭘까요? 타이어죠. 이 타이어가 지면과 닿고 있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갑자기 멈추고 갑자기 출발하게 되면 타이어와 마찰되는 그쪽에서 타이에서 딸는 또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타이는 뭐로 되어 있을까요 보통 고무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이 고무 자체도 고무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고무 고무나무에서 추출한 그 고무와 함께 유황을 섞어서 좀더 결합력을 높이고 그것을 좀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을은 카본 블랙이라는 카본 블랙 가루까지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고무에서 마찰을 일으킬 때 고무 가루 말고도 유황이 탄소와 결합해서 이산화황이 되고 카본 블랙 가루가 날아다니게 되겠죠 이런 이산화황가스는 눈 염증이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요 카본 블랙 가루는 발암물질 중에 하나며 발암물질 그룹2b에 속하는 것이죠 타이어가 지면에서 달리게 되면 고무 가루가 나오게 되 되고 거기에 발암물질이 섞였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차가 달리다가 자주 브레이크를 밟게 됩니다. 특히 도심지에서는 신호등이 많기 때문에 섰다 달렸다 할때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게 되고 또 내리막이 있으면 브레이크를 또 많이 밟고 애완견이 갑자기 튀어나온다 이러면은 갑작스럽게더 브레이크를 밟게 되겠죠. 이렇게 브레이크를 자주 밟게 되면 브레이크 라이닝이 빨리 닳습니다. 이 브레이크 라이닝은 브레이크 드럼과 직접 접촉을 해서 브레이크 드럼의 회전을 멈추고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런 마찰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브레이크 패드가 붙는데 그 패드가 성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도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라이닝이 딸게 되면 결국 성면 가루가 날리게 되고 더 심해지면은 금속 가루가 날리게 되는 것이죠 이 성면은 발암물질 1급에 속합니다 아까 전에 카본 블랙이 2급에 속했다면 성면은 1급 발암물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면 가루를 많이 마시면 호흡기에 폐암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차에 브레이크 라이닝을 자주 갈 일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특히 택시를 운전하신 분이나 버스 운전기사분들은 브레이크 라이닝을 자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심지에 있는 도로 주위에는 성명가루라든지 쇠가루 이런 것들이 많이 날리는 것이죠. 결국 세 가지가 차 주위의 공기에서 나올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돌가루, 두 번째가 고무가루, 세 번째가 쇳가루입니다. 돌가루는 기름때가 좀 묻어 있었다 그랬고, 그래서 폐에 들어갔었을 때잘 빠져 나오게 쉽지가 않고, 고무가루에는 이산화황이라든지 발암 물질인 카본블랙가루가 묻어져 있다 그랬고, 쇳가루에는 석면가루인 1급 발암 물질과 쇳가루가 있어서 중금속에 노출이 될수 있겠죠. 결국 우리가 차 주위에 공기를 마시게 되면 이런 유해한 공기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배기가스가 나오죠 이 유독가스에는 일산화탄소, 일산화질소, 질소산화물, 그리고 성면, 비소, 미세먼지 등을 같이 뿜어내기 때문에 이 배기가스 또한 발암물질이 되겠죠 이런 독성의 화학 가루와 독성의 화학 공기를 매일매일 마시게 된다면 은 특히 러시아어 시간에는 훨씬 짙어 질 것이고 또한 출근을 도로 주위에 있는 인도로 다니게 되는 사람들이라면 음료수를 마신다 그렇게 돼 버렸을 때 음료수를 마시면서 거기 있는 유독 가스를 같이 마시게 되는 것이고 그 당시는 미세한 농도라도 이게 10년 20년 30년 되면 은 엄청난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끼고 다니니까 이 유해한 공기를 필터링을 할수 있는 장점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커피를 마신다든지 결국 이와 코가 노출이 되면 매일매일 이런 유해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 밖의 공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차 안의 공기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차 안의 공기는 어떨까요 일단 밀폐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로 산 차라면은 원자재 내부 인테리어에서 생기는 유독 화학물질이 방출이 될수 있을 것이고요 또 앞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와 바깥에 있는 안 좋은 유행 공기가 차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막는 에어컨 필터가 있는데요 이 에어컨 필터는 미세먼지 중금속까지는 막더라도 초미세먼지는 막을 수 없게 되고 또한 특히 여름이나 장마 이렇게 덥고 습한 이런 시기에는 곰팡이라든지 세균이 자랄 수 있어서 오히려 더 독한 공기를 밀폐된 차 안에서 마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에어컨 필터는 에어컨 필터라는 이름 때문에 여름에만 체크를 하지 사실상시 필터를 체크해서 교체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도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공기에 산소가 있는데 운전자는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산소를 마시게 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겠죠 산소는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저번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보통 일반 산소의 공기가 21%라면 창과 영화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는 18%까지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운전자 한 명만 있더라도 그만큼 공기의 산소 농도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차 문을 닫고 밀폐된 공간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졸리는 경우가 한 번씩 생기죠 이런 졸음이 오는 이유도 산소 농도가 떨어지니까 그만큼 뇌가 산소가 없어서 저산소증으로 졸음이 올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차 사고까지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내부에 있는 공기가 답답하니까 문을 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깥에 있는 시원한 공기를 마시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 시원한 공기는 사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발람물질 덩어리 공기가 되겠습니다. 즉 시원한 공기라고 생각하는 그 공기도 발람물질 공기를 마시기 때문에 차 안에 있거나 자 바깥에 있거나 결국 그유해 공기는 이래저래 마실 수 밖에 없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셨습니까차 주위에 있는 공기나 차 안에는 있 공기가 좋진 않다 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저는 좀 디테일하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좋지 않은지를 인지를 시켜드렸던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차 주위 공기 차 내부의 공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를 타고 다니는 횟수를 줄인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출퇴근 길이 10km 내외라면 저는 도보로 걷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도심지에 사시는 분들이 차에 주위는 공기를 많이 마신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산에 가셔서 맑은 공기로 폐를 청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심지 있는 공기와 산 있는 공기는 공기 질이 다르겠죠. 산에 있는 공기는 미네랄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미네랄을 마시면서 폐에 있는 찌꺼기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호흡을 하면서 우리가 운동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계속하게 되면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서 헐떡헐떡 거리는 이런 숨들로 폐를 청소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주일 동안 마셨던 안 좋은 찌꺼기를 그나마 내뿜을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꼭 폐청소를 해서 건강한 폐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